와 무지개 지금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. 좀 무섭다. 가시니까 춥다. 그렇죠. <목소리도> 여러분, 빗소리 들리시나요? 갑자기 비가 와요 와 무지개 진짜 무지개 오랜만에 봐. 미쳤다리. 한글 응. 응. 응. 응. 응. 왔어 맛